요정을 떠난 요정! 오마이갓 에 o 바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요 오늘 마트에 가서 이 아몬드 있잖아요 이거 아몬드를 너무 먹고 싶어서 사왔는데 그냥 먹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이거 보시려고 들어오신 분들 많을 텐데 아 잠깐만 이거 좀 봐주세요 아 사라고 안 해요 제가 제돈 주고 산 건데요? 아 그냥 먹기에는 아깝잖아요 제 생생한 리액션도 못 담고 아주 짧게 리뷰만 할게요 사라고 안 해. 안 사도 돼. 그냥 봐줘. 보기만 해도 짧게 들어갈게. 아주 짧게. 맨 처음. 민트초코. 뭐야? 공룡알 같이 생겼다. 근데, 냄새 왜 이래? 맛이 특이한데? 두 번째, 떡볶이 맛. 아몬드. 어, 코를 질러. 이렇게 생겼고요. 응? 짭짤해. 불닭맛 아몬드 떡볶이보다는 색깔이 연한데? <웃음> 별 맛은 안 느껴지고 그냥 엄청 맵다 와 군옥수수맛 아몬드 음! 콘도 들어있고 달달한 아몬드향 아니아니아니 달달한 옥수수향 나 약간 콘샐러드네 콘칩향 음! 콘칩맛 와사비맛 흰색깔 가루로 되어있어요 아, 맛있... 알싸해 여기서 나의 픽은 음! 이두 개입니다. 끝!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어느 날 친구들이 있는 단종에다가, 얘들아, 바르기만 하면 V컵이 되는, 아니, VR이, 아니, V라인이 되는, 크림이 있대. 아니, 뭐, 세럼이 있대. 이랬어. 근데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띠미라는 친구인데, 제가 이번에 새로 사귄 친구예요. 띠미라는 친구가, 요즘도나 어, 그거 있는데 너 줄까? 이래서가지고, 어, 그래, 나 줄어. 이래가지고, 띠미가 나한테 줘가지고, 이걸 너무 써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같이 써보려고 아껴놨어요. 띠미야, 나한테 이거 줘서 고마워. 라고 이걸 보고 있다면 이거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브이라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약간의 비대칭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라인보다, 여기가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올려줘볼게요. 빨리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세럼이고 얘는 흡착하는 뭐 마사지 기기 같은데 얘는 이렇게 붙어요. 보이면 보면은 이렇게 얘가 살을 빨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국도 남아요. 쿵쿵은 약간 외국 입술 아 일단 해볼게요. 턱선이랑 광대를 한번 쫙 펴보겠습니다. 세럼을 이렇게 발라주고 준비 시작! 자자 끝! 어때요? 뭐가 달라졌나요? 그냥 시뻘개졌네요. 제가 그냥 이렇게 비비기만 해도 바로 빨개지거든요 피부가? 그만큼 되게 예민하고 민감하고 하... 짜증나는 그런 피부인데요. 효과가 있었나? 지금 영상으로 내가 확인해봐야 나도 알것 같긴 한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 그냥 딱 눈으로만 봤을 때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이상하다. 분명 영상에서는 뭐가 달라졌었는데. 아무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그, 눈에 띄는 그 확연한 차이가 다를 수 있다. 라고 결론이 났고요. 그럼 여러분, 헤어지기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끄기가. 하지만 이미 다 끝났어요. 제할 말은 다 끝났고요. 이거 그냥,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여주먹자는 유지형의 인질매중이었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